남자친구랑 꽤 많이 오래 만났는데 그 친구랑 좀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친구가 자기도 안 좋은 일 있으니 같이 술 먹고 털어내자고 라 말을 고맙게도 해줘가지고 준비하고 기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진짜 기어나갈 거예요. 막아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웃음> 나저 눈물 나려고 그래. <웃음> 나 오늘 속상해서 다른 사람한테 막 꼬리 치면 어떡해. <웃음> 죄송해요. 아나저짜 뭐라는 거야. 아 진짜 나 진짜 싫다. 블러셔 <웃음> <불러줘>, 이름이 하필 <씨. 웃음> 러브야.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제가 아... 오늘 기분이 진짜 안 좋아요. 진짜 너무 안좋아 근데 오늘 저 진짜... 진짜 누워서 촬영해도 될까요, 여러분? 저 누워서 이렇게 촬영해도 될까요, 여러분? 나 진짜 너무 우울해. 아니 어제 너무 펑펑 울고 오늘 아침에도 간신히 타이레놀 먹고 괜찮아졌거든요. 오나 어, 잠깐만 열받아 나. 일단 진정해야 돼. 오늘 저 친구가 제가 우울하다고 하니까 술 한잔 하자고 밖으로 나오라는데 하.. 아, 도저히 나못 나갈 것 같다. 나 오늘 집에서 시체놀이 마스터가 돼야 할 것만 같다. 나 오늘 너무 못 나갈 것 같다. 고 말을 하니까 그래도 꼭 나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카메라 켜고 여러분에게 속상한 마음을 좀 털어놓으면서 준비를 해보려고요. 일단 열받으니까 시원한 <웃음> 패드 먼저 올려놓고 좀 누워있다가 진정하고 화장을 해봐야 되겠어. 마음이 너무 힘든데 애 앞에서 기분 우울한 티도 못 내고 아저 진짜 현타가 너무 심하게 와서 진짜 무조건 나가야겠어요 오늘. 저는 연애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웃음> 연애고 결혼이고 먹겠어. 아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아, 저는 정말 누군가와 깊은 감정을 교류하면서 의지를 하고 서로 감정을 예쁘게 공유하고 행복해야만 하고 서로 신경 써주고 사랑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싸우지 않고 사랑만 하고 안될것 같아 원래 제가 남자친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친구랑 꽤 많이 오래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랑 좀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랑 좀 크게 산불 날 정도로 싸웠거든요. <웃음> 내이 마음속 불덩이가 절로 번질 만큼 그렇게 싸웠어. 아 어, 열받아. 저는 원래 슬픔을 나누면 슬픈 인간이 둘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원래 슬프면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오늘 그래도 친구가 자기도 안 좋은 일 있으니 같이 술 먹고 털어내자 라고 말을 고맙게도 해줘가지고 준비하고 기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기어 나갈 거예요. 오늘 예쁘게 두 발로 못 나갈 것 같아. 진짜 기어 나갈게요 오늘은. 저 오늘은 속눈썹 붙이지 않을 거예요. 오늘 나가서 펑펑 울다가 속눈썹 다 떼어져가지고 이렇게 속눈썹 여기 볼에다 붙여서 집에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참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마스카라를 짱짱하게 워터프루프로 해서 나갈 건데 이거 속눈썹 영양제는 벤튼 거고요 제가 요즘 꾸준히 잘 바르고 있는 속눈썹 영양제입니다 이거 제가 다른 유튜버 분께 영업 당해가지고 제가 직접 샀다가 노력해볼 대로 해본 제 민둥산 같은 없는 속눈썹에 금가루 뿌려도 속눈썹이 자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차박아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광고 의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한번 발라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발라왔거든요 근데 내 속눈썹이 자라더라고요 여기가 많이 자랐어요 3주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그 이상한 뷰러 써가지고 뚝 끊긴 이후로 진짜 안 자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뒤쪽 여기 아무튼 둘다다 다 잘렸었는데 다 듬성듬성 자라고 있어요 제 속눈썹은 튼튼해졌는데 제 마음은 약해졌어 지금 아무튼 요즘 가짜 속눈썹 붙이고 지울 때도 막 진짜 속눈썹이 같이 뽑히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줄고 꾸준히 바르니까 진짜 튼튼해지더라고요 자라나기도 하고 제가 사용하는 3주 동안 한 번도 얘는 눈 시림을 겪은 적이 없어요. 비건 인증도 받은 제품이라서 그런지 아주 순하고 눈에 자극감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바를 때 모르고 눈을 콕 찌를 때도 있었는데 눈을 이렇게 아예 그냥 냅다 찔러버려도 물리적으로 아프지 이 영양제 때문에 눈이 막 따갑고 막 자극적이고 이러진 않았어요. 사실 저는 원래 술 마시러 가는 날 진짜 속눈썹 다 붙이고 나가거든요. 애 놓고 한번 하게 되면 집에 잘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나가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나갈 기회 잘 없는지라 한번 나갈 기회가 생기면 진짜 뽕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날은 1분 1초 아니 0.01초도 못 버리는 날 밖에서 내가 0.01초 동안이라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 날뭘다 뽕을 뽑아야 돼서 화장도 완전 풀매로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간단히 해본 적이 없어 하다가 오늘 열받아가지고 침대에 들어 누을 수도 있어요. 안 나갈 수도 있어, 오늘. 근데 남자친구랑 어떻게 자, 뭐 시간을 갖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죠, 못 드리지만. 그냥 어떻게 좀 속상한 마음을 조금 털어놓자면 우리 미우들에게. 제가 연애할 때 되게 선세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제가 진짜 그 상대방이 했던 말다 기억해가지고 막 해주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안 하는 위주예요. 그래서 남들 연애할 때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냥 해주는 그런 거 있죠, 막. 기분 좋을 때 하는 행동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아니면 한번 쇼프레이즈로 찾아가보고 막 이런 거. 뭐 선물도 소소하게 해주고 먹고 싶다는 거 한번 이렇게 먹게 해주고 이런 건 솔직히 연애할 때그 그거,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난 서로 이렇게 꽁냥꽁냥되는 그런 행동들은 언제든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사랑할 때는 그런 것도 안 해주면 은 그게 무슨 유사 연애지 진짜 연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은 좀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안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못 놓는 고집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걸 내가 안 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거를안 지켜주거나 이제 나는 했는데 그 상대방이 뭔가 실수로라도 그걸 안 지켜줬을 때 저는 정말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그 상대방이 조금만 실수해도 막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막아 나는 왜그런지 모르겠어. <웃음> 나 이거 눈물 나려고 그래. <웃음> 아나 잠깐 나 다리 올리면서 화장아 <웃음> 스트레스 받아. 저 정자세로 오늘 화장 못 해요. 이해해주세요 미우드. 저 건방진 게 아니라 저 진짜 지금 정자세로 앉아서 이 카메라 앞에서 주저리 주저리못 하겠어. 너무 속상해. 자, 이거는 클리오의 심플리 핑크라는 섀도우인데요. 이거는 저번에 우리 미유 중한 명이 꼭 한번 써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우울한 영상에서 쓰게 되네요. 우리 미유 죄송해요. 사랑해요. 제가 한번 스토리에 남자친구와의 이별 극복법 무물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 그때 진짜 그냥 남자친구랑 사이 안 좋아질지도 모르고 사이 좋았을 때 그냥 올린 무물이었거든요, 궁금해서. 미우들 무물 고민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었던 건데 진짜 내가 그 이별 극복법 무물을 제가 진짜로 참고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웃음> 그때 우리 미우들이 보내줬던 이별 극복법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나가서 술 진탕 마시기. 저 오늘 그러려고 해요. 우리 미우들이 알려줬던 방법 1번. 술 진탕 마시기. 오늘 클리어 할 거임. 이거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펜슬 라이너 뮤티드 브라운이에요. 그리고 집에 짱 박혀서 누워있기 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제 하루 종일 했어요, 저. 제가 지금 사실 남자처럼 막 그렇게 아예 쪽난 건 아니거든요. 아예 쪽난 건 아닌데 이 시간을 가지는 거이 행위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분명 너무 속상하고 제 자신이 막 스트레스 받는 걸못 견뎌가지고 그냥 시간 가져보자 했는데 이 시간 가지는 행위조차 너무 힘든 거예요. 정이 많으니까 제가 너무 제 자신이 싫어요 지금. 이건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시어누드 저는 남자한테 좀 의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의지라기보단 100% 신뢰를 하지 못해요 저는 좀 이혼이란 걸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한테 온전히 나를 내어준다는 그런 느낌을 제 자신이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허용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될것 같고 그러면 꼭 내가 나중에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방어하면서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온 완전히 그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아, 내가 이 사람 진짜 많이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에게 정을 많이 주고 있었구나. 이걸 내가 느낄 때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하고 싶어. 아무래도 어렸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네요. 오은영 선생님한테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막 멘탈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야, 지금도. 아, 어, 나 눈물 날것 같아. 어, 우리 미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니. 진짜. <웃음> 잠시만. 하, <웃음> 아, 저 진정하고 왔고요. 블러셔 이름이 투웨이 앤 듀얼 체크 러브 앤 러지네. 러브네. 이름이. <웃음> 블러셔 이름이 <웃음> 하필 러브야. 진짜 열 받아. 눈치 없는 블러셔 새끼. 내가 오늘 뭔 구경을 모르겠다고 그 블러셔까지 하냐아 하여튼 저는요. 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횡설수설해서 무슨 말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뷰러 찝으면 이렇게 나오는 속눈썹이 있다니까. 진짜 저 속눈썹 아예 없어가지고 뷰러 못 하고 다니고 가짜 속눈썹 붙이고 다녔던 거 아니에요. 진짜 저 영양제가 대박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기분 안 좋은 와중에 주저리 주저리 벤튼 영양제를 계속 추천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봐. 나 진짜 이 속눈썹 원래 진짜 아예 마스카라 할 속눈썹조차 없었는데 저 보세요, 지금. 나름 길어 보인다니까요, 이제. 미쳤어. 아무튼 속눈썹 영양제 그 찾고 계셨던 분들이나 속눈썹 셀프케어 필요하셨던 분들 속눈썹 연장 계속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꼭 사세요 진짜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저 속눈썹 연장하고 관리 제대로 안 해가지고 속눈썹 민둥산된 거거든요? 이거 진짜 벤튼 영양제가 괜히 품질템이 아니었어 너무 좋아 아 아이라인 꼬리는 또 그려줘야지 나 오늘 속상해서 다른 사람한테 막 꼬리 치면 어떡해 <웃음> 죄송해요. 아나저뭘 하는 거야. 아 진짜 나 진짜 싫다. 나 방금 내 멘트 진짜 진짜 싫다. 저안 헤어졌어요. 저 시간 가지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제가. 갑자기 화내. 갑자기 우리 미우들한테 화낸 저를 어떻게 혼낼까요? 미우들 알려주세요. 나혼나야돼 지금. 나 지금 아주 잘못했어. 혼나야 돼. 기다리면 끝은 기적이 되고 요즘 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도 청승 떨면서 저번에 새로 산 LP 블루투스 스피커 저기로 노래 들었거든요. 기사님 끝은 개성이 날가 노래 열심히 불렀는데 슬픔이 안가시더라고저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청승 떤적 처음이에요, 미우들. 저 오늘은 봐주세요. 나저 미우들이랑 많이 친해졌나 봐요. 외국인 미우가 나한테 딱 남자친구랑 시간 갖기로 한 날에 댓글을 달아준대. I hope you find someone who treats you like a queen and loves you every day. <웃음> 눈물 날것 같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너를 정말 여왕으로 너를 대하고 너를 항상 사랑해주는 사람을 너가 빨리 너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길 바란다. 라는 미유의 댓글이었는데, 어난 이거 보고 나 그때 펑펑 울었잖아. 그래서 제가 스토리에도 이거 다 캡처해서 you 하나 붙여서 올렸었어. 클리오의 한남동, 한남동인 레드를 발라줘야 돼. 왜냐면 저 오늘 한남동 가거든요. <웃음> 아나 진짜 내 자신 싫다. <웃음> 머리 어떻게 할까요, 머리? 머리 그냥 이러고 갈래. 아 옷은 어떡하지? 저옷뭐 입어요, 얘유들그도나 오늘 기분 전환해야 되니까 좀 핫하고 귀엽게 입을까요? 일단 옷 입고 올게요. 짠! 저 오늘 이렇게 핫한 탱크탑 입고 나갈 거예요. 무슨 주책이냐고요? 모르겠어요. 핫핑크 가방 들고 나갈 거예요. 귀엽죠? 이거는 빈티지 샵. 커스텀 제품인데 제가 여기다 샵이 어딘지 적어놨거든요? 미스테리우스 호텔이라고 딱 하나밖에 없는 옷을 겟하실 수 있어요 오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끝냈고요 저 지금 되게 늦었거든요? 요 카톡 오기 시작했어 저 오늘 제 메이크업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청승맞은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유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 청승 맞은 제 모습 잘 구경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종종 이렇게 제 고민도 얘기하고. 우리 미우들 고민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혹시 우리 미우들도 고민이 있거나 익명제도 속에서 자유롭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지 DM이나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28만명 미우들과 함께 고민을 공유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렇게 했는데 채널 주인인 저도 우리 고민 있는 미우들 언제나 다가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랑 함께 유튜브 속에서만 슬픔을 한번 반으로 나누어 보아요 그러면 우리 미우들 사랑하고 저는 한번 오늘 푸념 끝났으니까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